여러분들이 골반에 대해서는 아주아주 아주 관심이 많으신데요. 사실 어깨라든가 목 부분은 그냥 아프다 이것만 느끼시지 어느 정도나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잘 어깨가 사실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은 이 목과 어깨에서 기본적으로 약간 이 자세에서 틀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힘이 너무 과도하게 몰려있는 부분들의 긴장을 풀어내면서 기본적인 목 어깨 자세에서 균형을 다시 잡는 방향으로 오늘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목은 이 우리 뒤쪽에 목뼈 경추 7개가 있고요. 어깨라고 그러면요 어깨에는 일단 세 가지의 뼈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는요 앞에 있는 쇄골, 양쪽 옆으로 이렇게 빗장뼈라고 부르는 쇄골이 있고요. 뒤쪽에는 이 견갑골, 또 날개뼈라고도 부르죠? 또양 옆에 우리의 팔, 네, 위팔뼈, 이세 개의 뼈가 모여져서 쇄골, 견갑골, 위팔뼈, 이세 개의 뼈가 모여져서 어깨 관절이 되고요. 또 목은 경추, 목뼈 일곱 개, 일곱 개가 있죠? 네. 그 위에 이제 머리가 올라가 있고요. 위에서 이 머리, 그리고 목, 여기 양 옆으로 기다란 쇄골 보이고요 이 위팔뼈 있죠? 뒷면에 보시면 견갑골이 있어요 네 일단 늘 많이 이렇게 우리가 살짝 어깨가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근육의 피로도가 아주 높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내가 손을 앞으로 해서 뭔가 하고 있을 때이 근육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어깨를 이렇게 위로 쓱 올려볼게요 그리고 아래로 쑥 내려보세요. 자, 위로 올수아래로 내리고요. 자, 이제 쇄골을 옆으로 최대한 쭉더 펴볼게요. 뒤로 견갑골을 쭉 보내주세요. 자, 다시 어깨 살짝 앞으로 가볍게 왔다가 쇄골을 옆으로 쭉 펴면서 견갑골은 약간 뒤로 천천히 뒤쪽 벽을 향해서 살짝 견갑골을 뒤로 밀어주세요. 내가 만약에 바닥에 누워 있다 그러면요. 누워 있을 때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어깨 양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깨 힘을 빼면서 견갑골을 바닥 쪽으로 완전히 더쑥 많이 닿게 붙였다가 네, 가볍게 살짝 힘을 빼면 또 약간 우리 어깨가 살짝 들려있죠? 대부분 손이 이렇게 라운드 숄더로 앞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는 내려놓고요. 손의 위치는 아래로 내리고 견갑골을 다시 바닥 쪽으로 쑥 내려서 뒤로 내 견갑골을 밀게 되면 쇄골은 좌우로 옆으로 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 쇄골을 쭉 손끝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살짝 더 그러니까 이 팔로 이렇게 상체가 기울어지게 그러니까 이 척추가 옆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가진 않고요. 척추는 그대로 수직 유지하시고 겨우 쇄골을 쭉팔 방향으로 쭉,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네. 이 앞쪽 라인에 힘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펼 때는요. 뒤쪽 라인 뒤에 팔, 어깨가 연결되어 있는 뒤쪽의 삼각근도 사용하고요. 이제서 새끼손가락까지 넓게 활짝 펴주세요. 이때 어깨가 이렇게 끌려 올라가지 않게 견갑골 한번 다시 내려주세요. 이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뭐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포인트는요. 내 왼쪽 견갑골이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게 내려놓고요. 왼쪽 쇄골을 바깥쪽 손가락 방향으로 쭉 펼칠 때 대부분 약간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러니까 팔 움직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견갑골의 위치도 이 앞으로 얘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서 쓰러져 있어요. 원래 정상 각도는 견갑골은 10도 정도만 살짝 기울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각도보다 훨씬 더 많이 기울여지게 되고요. 또, 이 견갑골의 위치가 팔을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쓰다 보니까요. 견갑골이 이 척추, 그러니까 지금 등뼈라인이죠. 흉추하고 이 견갑골 사이의 간격이 원래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간격보다 팔을 앞으로 하면서 이게 더 많이 바깥쪽을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이 멀어져 있죠. 네. 이 어깨의 견갑골의 위치에 변형된 부분을 교정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왼쪽 쇄골 라인을 쭉 손가락 방향으로 길게 펴주세요. 이제 손 잠깐 이렇게 내려서 무릎 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네. 이제 오른쪽을 옆으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이 오른쪽의 쇄골을 손가락 방향으로 쭉 길게 옆으로 펼쳐주세요. 척추 수직 유지해 주시고요. 그대로 옆으로 쭉 펼쳐주세요. 이때 어깨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 내려놓으시고요. 이 라인에서 이렇게 손가락 방향으로 다 팔의 신경이 목에서부터 뻗어나가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도 적절하게 이 신경의 공간들이 안으로 꾹 눌려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른쪽에 큰 가슴 근육 위에 이렇게 가슴을 덮고 팔 부분에 붙어있게 되거든요. 이부분은쭉 바깥쪽으로 펼치고요. 그 밑에 이렇게 작은 가슴 근육이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팔을 어깨를 살짝 돌려서 팔이 앞으로 올때 이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근육이 소흉근이라고 하는 작은 가슴 근육 그리고 약간 어깨 전체의 각을 많이 크게 움직일 때대흉근이라고 하는 큰 가슴 근육이 심하게 안으로 많이 단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안으로 많이 짧아지면서 어깨가 틀어져 있는 것들을 지금 교정하고 있고요. 특히 오른쪽 라인은 대부분 오른손 앞으로 써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른손 잡이니까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길어지고 병각골이소아오르지 않게 내려주시고요. 새끼손가락 라인도 힘 빠지게 되면 여기 다시 이 라인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새끼손가락도 힘 주세요. 바깥쪽으로 쭉 펼쳐주세요. 이제 손 아래로 내리고 잠시 그대로 숨고릅니다 네,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들고 옆으로 쭉 펼쳤죠? 그래서 지금 이 앞쪽에 가슴과 팔을 연결한 라인은 훨씬 더 많이 펴져 있고요. 뒤쪽에 어깨 부분 위를 살짝 솟으려고 하는 어깨는 다시 내려가 있는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